코야, 그만해 이제. 에이, 봐. 음, 나 <웃음> <머리 봐. 웃음> 아이고 이뻐. 음, 다찔린다이 머리봐. 히히히, 히히 아이고, 귀뼈 나갖고 목욕도 못했어요. 목욕을 3주 동안 못했어요, 아지가 아파서 못하고, 귀병 나서 못하고. <웃음> 귀여워. 히어 <웃음> 이거 누구 거야? 아이고, 귀여워요. 히 <웃음> 아이고, 귀여워요. 호네? <웃음> 졸려 워 하지 졸려 워이이 예. 귀여워, 귀여워. 하지 손 잡으러 가야지. 나손 잡으러 가야지. 아니야 머리 긁거줘 하지는 맨날 머리가 간지러워. 응? 하지 맨날 머리 간지러? 귀여워. 오유 오유 오유 오유 오유 오유. 일어나. 하지 일어나 이제. 그렇지. 이뭐 가러 가자. 갑시다. 같이 모국하러 갑시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모국하러 가기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웃음> 귀여워. 자, 가자. 가자. 힘들어? 안 하죠? 응. 응. 혼자 가? 집에 안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야지. 같이 안녕, 같이 안녕, 안녕, 안녕.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지? 무서워? 무서워?